그 스카 너 하이 구 반갑습니다 저 오늘 PVP 가볼텐데 구스형의 찐 정규덱 시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형이 평소에 숙제를 할거 아니야? 매일 뭐 숙제하는 PVP도 꼭 확인해야 되고 어 일상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 없이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그 그런 덱으로 할거 아니야? 신캐리뷰 이런 거 말고 구스형의 평소덱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많이 짧을 수 있어요 조금 짧을 수도 있고 조금 팬티를 퍼릴 수도 있고 어, 추천드립니다 이런 덱을 짤수 있는 분들은 해보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냥 심플해요 자, 오늘 영상이 많이 짤수 있다는 점 자, 뭐 무슨 덱을 만나도 괜찮아요 무슨 덱을 만나도 자, 일단 방어 관련 다깎이지 우리 류드시엘이 우리 방어 관련 깎아 놓고 서브에 라반 있고 어? 할구 있고 할구가 착하다 아 이거 패가또잘 붙네 안 떴을 때도 봐야 되는데 자 이거 눌리고 장... 야좀 팬티 조심해라 야 팬티 조심해 살수 있다. 이번이야말로 아 정규전이거든 정규전 정규전이야 도 어떻게 되느냐? 산산산산산 보고 하나 이렇게 어 알겠지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게 또 특히 삼성 같은 것때 뿌면 보호아 깨지지도 않아요 삼성 같은 것뿌 뿌면 그리고 패가 또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려 드릴게. 화라락, 화라락. 자, 수 어? 잠깐만, 이거 많이 못 죽이면 우리가 필살이한 맞을 수도 있거든. 맞아도 돼. 지금 우리 보막 있잖아. 보막 인상제 필살기 한테 맞아도 뭐. 이 보막은 괜찮아. 이 보막은. 안 죽는디, 안 죽는디. 자, 다음 결투 들어갑니다. 어, 폐가 어떻게 따로 뜨는가에 따라서 또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되거든. 그런 것좀 보여드릴게요. 어, 요렇게. 제일 애매한 폐야. 이게 제일 애매해. 스레이 같은 패지 그러면, 요렇게 써. 안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지만, 우리 보막이 아주 탄탄해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어? 와, 죽을 수도 있고. 어, 한명 정도 죽을 수 있다. 음, 만약에 같은 거 있고 이러잖아. 쿄는 목이 뭐 떨어질 가능성이 좀 없습니다. 어, 속성상. 자, 어 여열 나오면서 또 이렇게 되고. 그래 처음에 패가 어떻게 뜨느냐인데, 고다음 그 패도 좀 중요하고, 고다음 그 패도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뭐 여러가지 상황 내 보여드릴게요, 오늘. 와안 깨진다야 이게 지금 주말 오전이라 가지고 사람이 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간다 <웃음> 다 끝났다 이거 자 부활 빠지고 부활 빠지고 이번에그좀 세제 아나 이거 삼성 쓸 때마다 진짜 약간 찌릿찌릿해 가지고 약간 와 진짜 찝찝해요. 이거는 약간 실상 속에서, 어, 퀘스트 숙지하듯이 게임을 하는데도 되게 스트레스 해소가 좀될 수가 있어요. 이제 삼성 나갈 때마다 약간 오싹오싹한 그런 기분이 있거든? 자, 이번에는또 폐가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 폐 뜨는 상황이, 오! 이봐봐. 저하고 똑같은 덱 쓰는 걸 맞는데. 아, 똑같은 상대끼리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 투급 높은 사람이 이긴다. 어. 그래서 약간 투급을 평소에 투급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방금 같이 떴을 때는 그냥 합쳐지가지고 삼성또 나오게 하면 되고. 이런 것도 패가 괜찮게 뜬 판이에요. 이거는 견딜 사람이 잘 없습니다. 쏭! 시 맞지? 이 지금 딜이 게 정규 딜이라는 거. 정규 숙제에도 참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푹스! 오, 잘 찌르지? 어, 정말 제법 찌른다. 어. 특히 우세속일 때좀잘 찌른다. 자, 계속해서 결투 들어갑니다. 어, 요 컨텐츠 이름이 이제 어, 초살댁. 어? 구스의 초살덱 속에 컨텐츠를 해가지고 내가 요런 식으로 빨리 결투 볼수 있는 그런 덱들 몇 가지 쓰는 덱이 있거든 그런 거한 번씩 해봐도 좋지 않나 싶고요 요렇게 패가 떴을 때 제일 별로라고 그랬죠 제일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쎕니다 그래도 세다 방어 관련 다 깎여있어가지고 어뭐 절단 빌리 없어 그냥 어차피 치명 터져 다 치명이야 그냥 진짜 거의 막 그냥 다두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보막이 탄탄해가지고. 어. 물론, 안메리 있어가지고 보막 한번 걷을 수도 있어. 걷고, 더원이 한대 때리고, 안메리 대가리 찍고, 이게 지금 최선일 것 같은데, 어. 아? 어. 랭업 하고요 괜찮습니다. 어. 괜찮아요. 이야, 빡, 빡! 어. 저런 걸로는 보막 깨면 안 돼. 뭐 상대했다면 관통기로 보막을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요럴 뭐 때는 또뭐 여러가지 옵션이 있지만, 요런 것도 괜찮아. 그냥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보는 거라. 음.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패가, 어, 랭업 두장뜰 때가 있거든요. 랭업 두 장. 요것도 기분 좋은 소식인데, 그럴 때또 어떻게 하는 게 괜찮은지, 한 번은 뜰 거야. 한번 가보자. 초살댁이다. 이것이 바로, 어, 실전 초살댁. 뭐, 10전 10승. 어, <웃음> 여기 썸네일 각인데? 초살댁 시리즈. 어, 막판 가봅니다. 자, 랭업 두장한번 떠보자. 랭업 두 장. 야수 괜찮으시고 랭업 아, 요거 사실 되게, 되게 잘떴다 그죠 랭업이 많이 두장 뜨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어 그냥 하나 올리고 이성 두장 쓰는 것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두장 올리고 삼성 간격기한장 씁니다 그럼 그거 하나로 한명 이렇게 근력 속성 이 일레 죽을 수도 있거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었다 하더라도 거의 피가 걸레가 되고 그다음 우리 보호막이 삼성으로 뭘지 그 보호막은 진짜 방탄 율이야 너무. 든든해요 그 다음 턴에 상대가 어떻게 할 도리를 못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나 우리 삼성카드한장더 있게 되는 거잖아 요랭업두장 올렸으니까 삼성이 하나 더 있고 뭐일성짜리 하나 떠도 되고 아니면 뭐 삼성 던지고 뭐 전체 기 툭툭 던져도 돼 그냥 끝이야 그래서 저는 랭업두장 뜨면 두장다 올리고 삼성을 교차로 한, 한 턴에 하나씩 쓰는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고막게 하도 탄탄해가 지금 뭘 하지 못해 <웃음> 야, 그리고 뭐가 이거? 아 아이, 사람이네. 아이고야. 아이고, 사람이고요. 방금도 봐 봐. 이성으로 아, 삼성 쳤구나 삼성 보험 막지니까 막 치다가 나가고 싶잖아. 삼성 보호막 쳐져 있는데 치다 보면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정도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삼성이 한장더 있다? 그 끝난거야. 초살댁이지. 미친 댁이거든. 다른 다른 캐릭터도 다 0점이야. 그냥 지 혼자 다 해. 그냥 치면 다 끝나. 어 그렇다면 이덱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물. 준비물. 정규니까 이제 템은 없단 말이야. 템 없이 준비물이 뭐냐면 일단 할리퀸 적어도 무기 고수튬은 풀업이 되면 좋겠다. 어, 이거가 딜 차이 좀 많이 내기 때문에 류드가 성물이 있어야 어... 지금 이 전략이 더 세게 먹힌다. 뭐 성물이 없어도 어... 선턴 싸움에 자신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성물이 있어야 더 확실합니다. 더 확실하다 이런 정도고 그렇다 보니까 류디셸 같은 경우는 특히 뷰티 쪽, 코스튬 이게 투구 배쪽 영향을 많이 주니까 생명력이라서. 뷰티쪽 좀 코스튬 강화를 해주면 좋고요 그다음 라반 라반이 참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 봤지만 필살기를 풀업을 해가지고 약간 투력 상승에 좀더 기여를 했다 그럼 뭐 풀업 아니라도 못 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어, 뭐고 이거? 야, 옆에 갑자기 PK 꾹스마일이네 PK 꾹스마일이 반가워요 어이구 정규전 숙제하러 오셨구나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또, 초살때 구스가 사실 혼자 내가 게임할 때 쓰는 사실 정말 좋은 덱들 한 번씩 소개해드릴게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은 날 되세요. 구! 바이! 예뻐